뭐라고?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데 비대고 치워 왔다고? 어 욕해한다. 개뻘쭘하네씨이어 이러면서 음. 냄새도 안 빠졌는데 이러면서 맞다. 여기 와봐 오케이, 들어갈게 이 밑에 돌고래 진짜 가져놨어 들어... 아, 원래... 돌고래 있는지도 몰랐어 월... 어, 저번에 있어서 죽였대 시끄러워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나한테... 그전에 그, 그, 그, 그 음. 이 여기 있네 어, 이거 진짜 내가 개발 많이 해놨다 아그몇 개는 일부러 꺼내, 꺼낸 것도 있다 게임모드로 새로 추가됐는데 없어가지고 일부러 다시 해놨다 대나무 같은 거 오구 아 내가 옛날에 마지막으로 1.88이었나? 7이었나 나. 1.10.2가 계속 말씀하세요 뭐야? 1.8이야 했는데 8이 야를라 1이로 들었어요, 아, 진짜. 어. 아 내가 1.10.2라 해서 그런가 아이가? 아, 네, 네. 이거. 아이, 거내 목소리만 인식되게 해 놨거든. 저번에 샘이 아그님이 새끼라고 욕했는데 1이 켜졌다 이거. 새끼야 어, 했는데 쟤가 <웃음> 대답해가지고 3390? 3309 코에다 올려놨다 주입 아이. 니 들어온 김에 그거 해볼래? 뭔데? 오랜만에 오프닝 멘트 해볼래? 아이고 존나 오랜만이지 옛날에 그냥 재미로 찍어서 올렸는데 야 이게 어 야, 이거 수박 봐라? 지금도 신시에서 찍고 있거든 어. 그냥 찍어서 올리면 재밌다 이거 허롱불 어, 중간에 해놨네 음. 자 지금 벌써 이렇게 막 올렸는데 지금 벌써 417화다 417왜 <웃음> 이래 만노 일단 이거는 수, 다 퇴고 시작하자 수박 하나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라야 이거 어 말린 해초 어디야 쓰는 줄 알아냈다 뭔데? 그걸로 블럭 만들면 그 말린 어. 해초 블럭인가 되거든 건초 블럭인가 어 그게, 석탄 효율의 2.5배라서, 한 블럭당 20개씩 굽는다. 그냥. 야, 여기 뭐야, 뭐 심었는데, 나? 아, 이거, 그거다. 여기다 해초 넣으면 뼈가루로 된다. 해초 넣고 다 채워봐봐. 계속. 이거 뭐, 거진, 그건데. 된다. 빼봐. 여기 됐다, 얘가, 뼈가루. 그래서 내가, 마... 터, 터져, 터져, 댄디, 저거. 여기 거신모드하 됐네 일반 모드가 그게 왔지. 얘는 내가 얘는 원래 주민이 쓰는 거다 이거는 이 블럭 야 그래 고 그리 됐구나 그리고 비 오니까 여기 가마솥에 물도 받치네 이제 그 1.14 버전 때물 업데이트 했다 이거 뭔뭔 뭔 업데이트? 물 워터 어.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비 오니까 이제 여기 가마솥에 물도 찾더라 내가 채운 거 아니고 신기하다 어 맞지? 나도 잘 몰랐던 거 있거든 이것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1.14 업데이트에 추가된 것도 돌고래거든 아마 판다도 저... 있을 거야 재밌다 이거 하... 응. 여기 봐봐 여기 와 어디? 어뭐네 뒤에 요로, 요거 판다도 생겼면서 대나무도 생겼거든 탈수 있나 혹시? 아니 <웃음> 이거 일단 채소 혹시 몰라서 죽순빛 심어놨는데 비 한두번 왔거든 니 없을때 그러니까 어. 이다 자랐다 이거 야, 이거 재밌다 어. 뗄까? 이거 가운데 치면 깨지나? 어 이렇게 깨진다 와 이거 뭐야 와1 5간데 16칸데 이거 심으면 이 죽순된다 심어 봐 봐. 얘이 얘를 심으면 죽순이 된다고. 어. 땅바닥 심어 봐 봐. 그리고 자아아아 아, 아, 아, 리얼 죽순이네. 이제 사탕수수 먹고 죽순이라 못 하겠네. 어. 쟤는 진짜 사탕수수. 쟤는 유사 대헌이다. 이제 얘는. 이제 사탕수수 농사에 필요 없어졌다. 이, 이거 뭐야? 대나무. 대나무는 뭐 어떻게 어디, 쓴 거고? 와 봐. 니 혹시 뭐지? 비계가 뭔줄 아나? 어? 비계 그거 말고 고기 말고 어, 나그 나 생각 했는데 아 이게 비계라는 거거든 이거 공사장 할때 천막 같은 거 깐다 아이가 아아 어, 어, 어. 비계라는데 이거 만들 수 있더라 이신기이 어, 통과도 된디 이거 점프하면 이래 점프하면 이래 올라, 올라가지고 서올라그안엔 빠지지 마라 돌이킬 수 없네 <웃음> 돌이킬 수 없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인챈트에서 내가 인챈트노가다를 엄청 했거든 어이 어. 화를 얻었는데 줄까? 뭔데? 열심히 만들었다 <웃음> 미쳤다 무, 무한 붙인다고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래됐다 인챈트 다섯 개나 있다 봐봐라 <웃음> 와 이거 뭐야? 화염도 있네? 어 그냥 아 뜨거 오, 아 뜨거 그냥 있을 거다붙 부... 바, 다 붙었다. 무한 뜰, 뜰, 뜰 때까지, 뭐가다 한다고. 이러고 이제 땅 확장 또, 또 시킨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다가. 니 없을 때 그리고 다이아 다섯 개 찾아가지고, 곡괭이 하나 만들었는데. 안에 아, 다이아 내 그때 몇개더 주워놨을 어, 한 텐데. 한개더 있다. 한개 주워놨대. 독감자는 나, 어디다 써? 독감자, 그 포션 만드는 거. 안에 두개 넣어놨다 지금 곡괭이 인첸트 했는데 효율사, 내구성삼, 행운삼이다 야 그렇게 잘 나오나 원래? 아니면 계속한 어... 건가? 계속했다 세계수가 잘하네? 어 세계수 일정 확률로 잘한다 이거 꼬르록 소리 나는 건 뭐지? 뭐? 꼬르르륵 소리 나는데? 요고 요고 요고 음, 뭐 있는데? 돌고인가 어 돌고래는 어디노 어디서 사는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 뭐가 뭐 있는거 같은데 돌고래는 진짜 돌고래 소리 나는데 오 여기 아, 이거들 있다 아 돌고래 보여줄까? 집밑 여기 와봐 동굴 밑으로 들어와봐 들어와있 동굴 밑에 들나? 어요 안에 있다 이짝인가? 어? 돌고래 탈출 안했지? 석용블럭 있는 쪽에 저거 아이가 왜 동굴 개큰데 여기? 야 돌고래 탈출했다 야야야야야 야, 야, 어. 돌고래 탈출했다 <웃음> 아그 크리퍼 터뜨려야 된다 아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야 돌고래 탈출했다 그게 없더라 어쩐지 하나 더 까두자 나중에 걔도 뭐 따라오나? 응. 나가라 얘들아 자유를 향해 이거 길을 잃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어디 돌고래 소리 나는데? 아까 내가 들은 게 돌고래 소리인 것 같은데 어디 있는 줄 모르겠다. 깔렸나? 물 샌다. 이거 돌고래 소리야 이거? 어디? 삐삐삐 한 거. 어. 돌고리 탈출했어. 돌고래 탈출했어. 벽생해야 된다. 근데 여기 조, 가둬놨다가 나중에 길들여서 살라 했거든, 한 마리는. 나머지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죽였고. 어? 돌고래 소리 착살나게 들리는데. 돌고래 여기, 이거 아니네. 돌고래 나중에 물고기 사냥을 좀 해서 밥 줘서 길들일라고 그냥 지하에 집 만들려 했거든 원래 어. 이제 해초 있으면 뼈가루 걱정 없겠다 어 돌고래 여기 있다 그 잡아온나 어떻게 잡는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야 해초 줄기 미친놈아 그런걸로 안는다걔 입만 높더라 오야야야야 이건 뭐야 좀비도 아닌것이 크리퍼도 아닌것이 어? 새로나온 먹일걸? 야너 세냐? 세냐? 세다 세.. 세냐고 이 미친놈아 야뭘 <웃음> 패지마라 돌고래 패고 있는데 너아냐아니야 아니야. 좀비 패고요 좀비 야 돌고래 두들겨 맞는 소리난다 안 아, 된다고 나 그럼 동물단체한테 혼난다고. 어 그래 요새 돌고래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어디 아, 니도 며칠 전에 죽였다 이가 포경 인지를 하면서. <웃음> 그걸 아, 다행히 안 걸려서 다행이지 그건. <웃음> 고등어 죽이면 한 번씩 생 대구가 나오거든. 야, 뭐야 여기? 야 이거 해초 다 죽자. 석탄 대용으로 쓰자, 이거. 어, 안, 안 걸그러면 녹아다 중. 뭐야, 저거? 숨, 숨, 숨, 숨, 숨, 숨. 어, 어, 어, 어, 어. 나칼 아직도 좋은 거안 만들었다. 이 대구, 이, 야, 이 대구 있잖아. 안에 있으면 이거 칼로 다 찔러 버려라. 얘는 생포해도 생물 낭치 않니다 아, 야, 이거 해초가 물에 뜨네. 돌고래 어떻게 해? 다시 잡지, 저거? 아, 이거 아이템들 다 물에 뜬다. 어, 들리네. 이게 좋네. 어, 여기 있다. 뭐 이상한 거. 얘말한거아이거 어. 어. 좀비 왔는데. 좀비가 생긴 게 바뀌었나? 아, 그런 거 같다. 좀이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물에 뜨니까 되게 좋네. 야, 일단 돌고래를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한 마리 가줄라고 다시 소리는 야 해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해초 상자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다. 내가 해저에서도 동굴 발견했는데 뭐 하나 거기갇혀 거기가 채 있나? 배 타고 다시 생포할래. 물론 이 많은 해초를 좀 넣어놓고. 다 구워버릴까? 야나 나무도 이거 다배 뿌라 나중에. 배운해. 근데 잠시 집 짓는다고 그거 있거든. 이거 해초는 다시 자라나? 어 어어 아! 주변에 늘린게 해초인데 뭐 주변에 늘린게 해초인데 이거 해초 캐는건 은근히 재밌는데 응. 음. 돌고래는 다시 하나 생포해오자 어 상자 하나 있으면 좀 해도 이거 해초 넣어놔 넣는... 해초 내가 어디다 넣어놨... 넣어놨을까 넣어놨 거기다 같이 넣어놨을다 이제 농사하기도 귀찮다 아 이런 것도 있다 벨벨 여기다 벨? 달까 근데 이거 해초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만 뭔데 이거 참나무 묘목하고 나놓 거는 뭐 심어라고 나무종류 종류별로 다 갖다 놔봤어 어? 해초 없는데? 상자 해초 여기, 여기 빈대넣어 놓을게 일단 얘네들 다 생포하자 응 어, 잠깐만 그냥 배고프면 이거 뽑아 먹으면 되겠다 그냥 뭔데? 이거 작물 야 돌고래를 어떻게 생포해오지? 비로. 데리고 올수 있는.. 어 그니까 길들이는 방법이 있, 있나? 한 분씩 여기 오더라 새끼들이 이 나무 다 베버리자 야 이거 너무 좁다 어, 또깨는 만들어갖고. 그냥 확장할래, 나중에, 이거, 여기를. 흙으로다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아니, 그냥 벽돌로 하자, 석재 벽돌. <웃음> 간지나게. 됐. 나무를 그냥 종류별로 다 심어 놓자, 다시. 여기 몹스폰 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나스폰 포인트를 근데... 바꿔야겠다. 왜? 바꿔놔. 자꾸 어, 아, 나 태어나니까 자꾸 밭한 가운데 태어나고 밭이 하나씩 없어진다. 아, 니니 니, 니가 바꿔놔라 수동으로. 아니면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농작물 캔다음 다시 다 심어놓게. 을 아, 어어. 농작물 어느 정도 불려놓으면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 딴 데로 옮기자, 밭을. 어, 이거 감자밭이었구나. 밑에, 야, 니, 아니, 일단 나무부터 깨자, 나랑 같이. 어. 이거 딱 캐는 것만 해놓고. 이제 나무 낭비해도 되겠다, 이제. 돌고래가 관심을 안 주니까 도망간다, 지알아서 관... 관심법 도끼 도끼 도끼 도끼 하나 만들개가 48개나 있네 이거 철로 도끼 만들라 러 3개 어, 만 줘. 그래서 42개는 없네 48개면 가빠졌을텐데 이게 용광로라고 이거 광물 같은 거 어. 기본 화로에 두 배로 빨리 재련하게 해주는 거다, 이거. 용광로라고. 어디있노? 어, 여기 안에 2 4 개나 더 있다. 뭐, 어, 뭐야, 이런 것도 생겼어? 어. 약간 산업 어? 모드에 있는 철화로랑 비슷한 느낌. 어, 야, 그, 그냥, 그, 냥 모드 됐네. 모드 같애. 어, 느낌이 막. 나도 저 업데이트는 좀 마음에 든다. 크래프트 박스가 어디있노? 저기. 용광로 위에. 아 이건 이건 하나로 족하다 그건가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애가 새끼 수가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어. 이거 다듬기가 좀 힘들걸. 여기 아, 내가 아파트 계단 만들어 시대. 놓은 거 따라서 올라가 봐. 개만, 계단이요? 야, 어. 그냥 계단처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거. 이거. 정글에 없이기가? 어. 돌고래 소리 또 나는데? 야, 돌고래 뜯을 겸 만든 소리 난다. 죽었는데? 어, 죽었다. 뭐야? 야, 야, 돌고래가 대구한테 두들겨 맞고 죽을 수도 있네. 돌고래가 이게 정상 아닌가? 이게, 몸치도 더큰 놈이 쫓겨난 거한테 맞, 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어, <웃음> <웃음> <두들겨. 웃음> 아, 이거 제대로 세개 수네. 그러니까, 너무 크다, 이거. 배기가 힘들어. 변, 변종이야, 야, 변종. 변종. 여기 다 캐면 한 세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 세, 서른 두개 나왔다, 하나 캔는데 내가 주순 것만 해도, 50, 60개는 되겠다. 61개? 뿌리만 뽑아놓으면 나뭇잎은 알아서 빠지잖아. 응. 야, 뿌리, 뿌리 뽑기가 더 힘들다, 저, 쟤는. 야, 세 개수가 하나 더 있냐, 혹시? 어, 약간, 이런 거. 아카시아 나무나 심을래? 어떻게 생긴 거더라? 약간 세계수처럼 휘어 세계수 같이 큰데 한번 심어놓으면 작은 것도 있고 그막 휘어져서 휘어졌다 자랐는데 막 휘어져 있다 나무가 <웃음> 그리고 그거 가공하면 빨간색 나무파 아, 나무. 아 옛날에 나온가 거. 예쁜 거1 7인가 것도 있어 <웃음> <웃음> 그..언제 나왔더라 그게 와 아, 대나무 자란 거봐 대나무 좀 무시무시하게 빨리 자란다 그래서 그냥 심어 놓고 나또놓고 그냥 감상용 빨리 다이아코 해야지 인첸트 하든지 말든지 알텐데 이제 내 생각에 나무 안 심어도 될것 같은데 이 정도 양이면 그래 참나무 이제 그만 심자. 어 여기 불러가내 넣어놓게. 어 여기 돌고래 아닌데 뭐야. 아 여기 돌고래 있다. 여기 돌고래. 어. 어. 야. 어. 야너이 와. 위로 이렇게 야 물고기 한번 줘볼까. 아 물고기 주면 올라나. 뭐가 이 새끼하면서 입에다 넣어 주는 오겠지 늑대처럼. 성남전에. 야, 새끼야 일로 와봐. 어, 야. 아이 새끼야 점프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감첩사 앞에서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자꾸 뛰어놀긴 하는데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건방지고 원래 고래는 우리의 친구라고? 난 돌고래는 별로 안 좋아한다 <웃음> 고래가 더 좋지 이쫓개난게 건방지다 이거 너이 새끼 너 잡으면 동물에 넣어버릴 거야 어이 뭐야? 생각해보니 내가 좋아하는 범고래도 사실 돌고래였다 <웃음> 안 노는데. 이거 생대고 넣어준다니까. 죽은 거라서 그래. 야, 먹어, 먹어. 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야, 두 마리나 있는데? 일에 쌍피네. 야, 일단 나무 심지 말고 밑에 가, 밑에 가서 그거나 해보자. 밑에, 내가 우리 집에다 대고, 통발 하나 만들었거든. 어. 거기 애들이 유입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보자. 여기. 열대우들 멍청해서 못, 못, 못 나오거든. 여기. 어, 열대우들랑이 갇혔더라. 여기 통발 만들어놨다, 내가. 아, 일로 빠지게. 어. 저번에 공사 중에 돌고래가 들어와가지고 어 아니면 그냥 싹다 해서 가둬볼까 <웃음> 아니요 뭔가 응. 잘 안될 것 같은데 약간 아 저번에 성공했가지고 내가 집 짓는데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이 와 결국 세계수 지우... 없애긴 없앴네 사과가 좀 퀄리티가 된것 같다 음. 아 얘네들이 반블럭을 임신 못하는데 얘가 죽을 리도 없고 죽을 리도 없고 일단 대충 메워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시켜볼게 <웃음> 성공하면 그냥 키우자 저거는 좀 넓은데 가둬가지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팔아보야지 야밍 동.. 봐봐 이 새끼 아직 뛰어다닌다. 어 근데 이 새끼 처먹긴 처먹었네. 야오오오오기 없네. 이놈아. 야너 도망간다 너, 도망간다. 너, 먹을. 야야 칼 들고 오오까도오간 거야 오오 가만히 서 있어 오게야 니도 저기 돌고래 없는 바오쪽 가서 고기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그래서 고기를 얻어가지고 돌고래 한테 한번 줘봐 아 근데 사탕수수는 진짜 돌아서면 다자라네 쟤도 올 때까지 놔둬놓자 확장이나 할까? 응 나중에 확장하자 저 새끼 하나 잡아보고 얘는 왜안 사라지지 했는데 위에 나무가 남아있었다 야, 아니면 성훈이통발을 하나 만들래 <웃음> 양어장 만들래 <웃음> <웃음> 어? 좋은 생각 아니가까 보자 야, 울, 울타리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나무도 많으니까 가두자고 양식장 응. 천젠데 그러다가 이제 방법 알아내면 유인해갖고 안에 넣어놓고 어. 칼이 있어 왜? 죽이게 아냐아냐아냐 아니, 아니, 아니. 아, 칼 만들어라 니네 것도 하나 만들어야지 아이불물탈도아이거 음... 아이, 뭐. 아이, 조합가 이는게 너무 편하다 귀찮게 내가 스스로 블럭 안 놨다고 된다 울타리 90, 114개 만들어놨다. 114. 가두리 양식. 오, 야, 일단 이거 흙을 때 이거 크기를 좀 크게 해야 된다. 그, 울타리를 이렇게 물 통과하거든. 오 맞네? 옛날엔 물 가두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응. 내가 할게 어야다니 아, 나나 도끼 나 도끼로, 도끼로 버리지 나, 나 골로 갈뻔했다 <웃음> <웃음> 아내 음식을 잘안 먹어가지고 <웃음> 야, 이거 제가 못뭐 뛰어넘기 좀 넓게 해야 된다 저 어. 오징어는 못생겼으니까 오징어는 가둘 필요 없고 아니, 야, 두 칸, 요 정도면 될것 같아. 어, 그쯤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해갖고 기역자로 하자. 커브도 돌게. 그래. 너, 너몇개 만들었냐? 안, 안, 만들었는데. 여기 입구. 아니, 너도 울타리 만들어서 해봐. 좋아, 봐가 기억나지? 어. 아. 막대기 있어야 되지. 응. 아까 나무에서 떨어진 근데 막대기가. 저... 근데 어느 쪽으로 확장하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아니 면 지하 동굴로 확장할래? <웃음> <웃음> 지하 되게. 어. 어이구 크기는 요정도면 되겠나? 잠깐만 막대기만 되고 원래 구물 크다 이거 <웃음> 엄청 크게 만드네 이왕 하는게 <웃음> 여긴 땅 다듬지 말고 그냥 어, 그냥 하자. 요 정도는 잠깐만, 이 작은 너무 깊다. 어, 그런, 그러니까. 조금 살짝 다듬어야 될것 같은데. 어, 여, 여긴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 마인크래프트 에 승모래 시계 하는 거 있나? 아 야, 조금만 더 넓히라. 기다려봐, 기다려봐. 높이게. 너, 너 도끼 맞는다니? 도끼 맞으면 간다니까. 돌고래가뭐이제 어, 지금 안 보여. 오는 시간대가 있나본데. 밥 시간? 응.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그래? 삐우한 소리 들리는데? 진짜? 어디서? 몰라. 그냥 약간 동굴 소리? 옛날에. 이 밑에 깔리는 건 뭐야? 뭐? 해초 아 이게 잘하면 해초되나? 어. 다시마로 만들어보면 되지. 요렇게 하면 올라나? 이유 제가 둬야 되노? 가두리 밤이라서 아는거 같다 약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설치하고. 앞 아, 뜨거. 좀 많이 만들어야 겠다, 울타리. 울타리. 걸을까? 좀 많이 만들어 갈게, 그 가뭄비나무. 혹시 모니까 여기를 이 부분을, 나머지 부분을 이제 블록으로 마감해가지고 쟤네들 점프도 한다 아이가 그래, 넘어오기는 아 그래도 한쪽엔 통로 딱 만들어줘야 될것 같은데 한쪽에 그래? 아니다 쟤네들 밑으로놓고 점프도 하니까 아 맞네 하면, 어. 들어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약간, 요렇게 해놓자. 우리 작업하기 편하게 해두자. 아이씨. 밑에 해초를 좀 뽑아줘. 어. 요렇게 해두자. 어우! 야, 이게, 야, 오징어 가두, 오징어 가둘 뻔 했다. 야, 오징어 가뒀다. <웃음> 야, 목물 쏴봐, 미친놈아. 아, 속이 쏘더라, 진짜. 이새. 야, 목물. 야, 이따 켜놓으면 쏜디 얘네들 야, 오징어 밑으로 잘안 내려가니까 요래에서 가둬뿌자. 얘 이거, 이거 밀어지는데, 오징어. 어. 거기다 넣어뿌라. 야, 야 육지로 올라갔다. 올라갔다고? 야, 거기 아니야. 야오 야야야, 야, 야, 야. 와, 죽고했어. 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올라가, 밑. 나가. 야, 니도 블록으로 이렇게 좀 누르 고 막고 있어봐 밑에. 너무 어다 <웃음> <웃음> 블록 블록 블록 블록 계속 아프 <웃음> 왜 계속 아픈데 뭐가 한번한 한 번씩 피다는데 숨 오셔서 어아 일부 안에서 일부 러 자고 보려 하고 있다 여기 가짜로 바닥 몇개 만들게 어 가짜 바닥 설치하자 밑에 요렇게어 가벽부터 완성시키고 아야 여긴 하두고 나머지는 다 건물로 하자 건물도 있나? 그거 그거 울타리 아 여기부터? 여기도 울타리 하자 야나 죽었다 그냥 죽는 게 낫겠지? 음식도 안드는데 아. 숫자만 올라가고. 나 사실 입사한다고 9번 아, 뭐, 많이 죽은 거다. 어. 나이스, 키치 도저히 안되면 그냥 돌고리 스폰하는거 만들지 뭐도저 일단 어느정도는 시도해보고 <웃음> 나무 다 썼대야 그 잘라놓은거 울타리로 할까? 울타리가 없지 어허 그럼 그냥 이래 하자 <웃음> 약간 무늬 <문이> 갖고 좋네 <웃음> 아무 튼 탈출 통로 막아야 될거 같다 뭔가 지글지글 소리 들리는데, 우란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당근 다 됐다. 예, 난, 난, 난 이렇게 뭔가 안 맞으면 병 걸릴 것 같다. 이한칸 높이는 점프해서 가더라고. 아. 자, 자동화 설정. 딱 검사, 한 번만 나왔고 없어, 없어. <웃음> 완벽한 가두리 양식이다. 오징어, 너 어찌 됐노? 죽였구나. 도망갔다. 아, 그냥 죽이지. 도망갔 <웃음> 여기서 사는 거 아니면 죽은 둘뿐이다 <웃음> 들어온 게 잘못 아니냐 <웃음> 두박을... 이제 뭐 해야 되지? 밑에 통발에 하나 걸려들었는지 확인해 볼게 없어 까비. 글쎄 나무가 자랐는데. 이거 우리가 심은 거 아닌데. 묘목 안쭈을 알아서 심어지나? 자연스폰 된거 아이가? 에이. 이 예, 설마. 이 나무님은 왜안 떨어지노? 나무가 남아있나, 안에? 그 땅바닥에 석재벽도 좀 갖고 오자. 우리 이제 대리, 대리석으로 집 지을 수 있다 대리석이 상당히 많다 아, 아 이제 돌고래 오겠다 이 밑에 집은 그냥 이제 멀쩡한 지하집으로 쓰자 이거는응 음. 해초 갖고 뼈가루로나 그냥 전나 만들어 놓, 엄청 만들어 먹기 게 그냥 해초가 재밌네 이거. 저 랜덤이구나. 한 번에 많이 찰 수도 있고. 진짜? <웃음> 그건 잘 모르겠다. 한두 세? 네. 다여어 일어나. 열, 일곱, 일곱,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숨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한, 둘, 셋, 넷,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여 열여서, 열곱 열둘, 열아홉, 열물스 아까는 스물세 개로 됐는데, 이번엔 스물세 개 넣어도 안 되네. 이거 랜덤이네. 나 네, 열한 개 했는데, 랜덤. 내가 운이 없는 것 봐, 야. 나이스. 둘이 하면 한, 더빠르기 <웃음> 이거 템그 이름이 뭐, 똥통이가 이거 태비통. 어. 안에 해초 많다. 이거 쓸 일이 없다, 지금. 뼈가루는 나중에 써야지. 음, 어차피 이거 해초 많은 김에 그냥 해보지, 뭐. 야, 입질이 안 온다. 어... 어... 뭐야. 뼈, 뼈가루 블록도 있나? 어 뼈불로 없다 쓰는겨요? 몰라 어, 장식이겠지 그한 번씩 그, 그 뼈가루 벽돌은 자연스폰 된다 동굴 안에서인가 다랑 화석같이 생겨가지고 옛날처럼 막 뼈가루 구하기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은같네 음. 아니면 이거를 테이프를 구워가지고 말린 길을 가지고 어. 얘를 열로 써도 되긴 되는데 해초가 쓸 데가 많네 응 음, 생각보다 지금 구울 많은 게 없어서 밑에 또 동굴 내려 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근데 지금 그건 없냐 뭐? 얘 스폰이 안 되는 애들이 어 이거 대나무 더녹게 자라나? 어? 있다 보자 있긴 하네 난 이거 텍스처 팩이 바뀐 건줄 알았는데 그냥 게임 자체 텍스처 팩이 바뀐 거네 음. 몇 마리 스폰 됐긴 스폰 됐다 근데 안 온다 또 해주 테러 왔네. 어, 요, 우리 집이 있으니까요. 밑에 얘 이거 캐는 거 스트레스 풀린디. 시작할 때. 응. 어. <웃음> <웃음> 얘, 저다일 때까지 집에 안 갈게. 안 잡히는데 안 오는구나 에이 정 그렇다면 나무도 없나? <웃음> 아니다 호우 하면 안 된다 아 이게 자랐다고 집 옆에 뭔데? 이가 많은 나무 아 갑자기 저렇게 잘하나 뜬금포로 몰라 아내 심은 온고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웃음> 깨끗하게 다배 버리자 이거 <웃음> 그리고 이거를 생각보다 부지가 넓은데. 우리 땅 걸다. 어. 나중에 그것 좀 갖고 와봐라. 어, 나무 저기 다 있나 근데? 어, 맞네. 가공해가지고 이거 해녀 체험기가 애뇨 처음 기록. 뭘 뭐라고 뭐라고 바꿔야 되는데. 야 해초 분명히 캤는데 왜또 자라는 거 같지? 야, 그냥 여기 가두는 것만 해도 동물학대인데, 거의. <웃음> 봐봐, 봐봐. 돌아간다, 여기 배에 있거 <웃음> 여기 가서 놓는 게 그냥 동물학대다. <웃음> 안 된다고, 니네 노란 노란 딱지 붙는다고. <웃음> 봐봐, 봐봐. 간다, 여기 배배 배 타고 간다. 이걸 다... 못 나간다. 어디있나? 여기 한쪽 무서리 봐봐 동물학대 당하고 있다 지금 멍청이들 봐봐 <웃음> 어, 저쪽에 아 나중에, 나중에 영상 봐라 멍청한 놈들 나물 더럽히고 갔다고 방금 쟤들이 높아봤자 나보단 안된다 됐다. <웃음> 멍청한 놈들, 너희들 거기서 평생 살아라. 를 여기, 여기 놓고잘 사는데? 그럼 뭐 나쁘지 않지, 은 뭐. 다른 것도 넣어줄까? <웃음> 친구들? 불 음. 뿔핀 <뷔핀> 말고. <웃음> 고등어가 있나? 스맥. 뭔데? 대구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웃음> 대구? 오징어. 오징어 여섯 개 넣자, 안에. 해, 해, 해녀 갔다 올게. 야, 돌고래 탈출했어, 얘. 어떻게 나가냐? 야, 세 칸까지도 그거든 넌, 넌 칼빵이니까. 얘는 죽였다. 벌 받네. 어, 탈출한 대가다. 벽을 좀 높게 쌓아야겠다. 인연들이 자꾸 탈출한다면 나도 손을 쓰는 수밖에 없지. 아! <웃음> 괜찮나? 내, 내 보트 저기 있 나무 많이 남는데 아니야 해초 이거 다시 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다시 자라지 야저 그... 엄청 긴거 있다 여기 어 꼭다리 한개 놔놓으면은 다시 자라는 것 같아 야야 내칸 해야겠다 이거 야, 탈출 제대로 하냐? 한... 야 그리고 한번핏 두르는데 딱 64개 드네 벽 딱... 우리 딱 64칸으로 했나 그럼? 어좀 괜찮지? 야, 스켈레톤이 어디 있냐? 응? 죽었냐? 나? 맛있겠네. 아니, 스켈레톤 야, 스켈레톤이 우리 방 망친다 <웃음> 뼈다귀 주제 망쳐도 상관 없지만 먹을 게 많아서 죽었다 해초 해초 아, 수거로 왔습니다. 야 내가 그거 하다가 실수로 캠프파이어를 밟아가지고 죽었거든. <웃음> 캠프파이어 위치를 옮겨야겠다. 나중에아 <웃음> 다행히 다 자란 밀만 부쉈던 애가 저거 잡다가 다자란니다 <웃음> 들어가 들어가. 야, 오징어 죽었어. 동족 살해했네. 응. <웃음> 올라오지 마라. 아, 쟤랑 나도 같았어. 원래 해녀는 멀리 나간다 그랬다. 아 여기 노다지다 노다 노다지. 반어도 한마리 죽었다 순직했네 얘 예, 유기 와봐 어 간다 닫겠다 예, 이제 야 누가 밑에서 그거 던진다 뭐? 삼지창 던진다 와봐 그런 몬스터도 있나? 어 오케이 간다 와봐 개 <웃음> <꽤> 웃기다 <웃음> 야, <우리 웃음> 야, 3포크, 포크레인이다 포크레인 아. 다간다 야 우리 뭐 정글이가 여기? 몰라 저기 왜 있? 아저거 바다라서 있는 것 같은데. 야야이 야, 뭐야? 그러니까 나 저거 죽일 칼좀 만들어서. 오게. 야. 어. 드 라운드 뭐야? 어. 야, 같이 죽이다. 아야 화리. 아니 화리 화를 미안해졌구만. 어디서 찾지 내가? 이 뒤한테 있을 건데. 잡았는데?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있선, 뭐, 주, 안 주나, 이거, 삼지창. 어, 와라. 안 줘. 제발. 다시 와라, 다음번에. 삼지창 들고 와야 돼. 어떻게 생긴 놈이지? 야, 여기 봐봐. 동물학대 아니냐, 이 정도면. 얘가아 해쳐 넣어놓고. 이건 뭐야? 뭐야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간다 이제 <웃음> 입구 봉쇄다 얘네 점프할라 하는데 갇혔다 재밌는 볼거리가 됐지 우리 석탄 모자랄 일은 없겠다 초블럭 만들면은 그거 된다고? 응 캘프 왜안꼬어지노 얘네들 어떻게 해야되냐? 보내버려 뭐? 돌고래고기 이런거 안나와 한 번씩 생대구가 나온다 고래... 돌고래 잡으면? 응, 응. 응. 자, 여기를 우자 야, 이새들 고통, 이거 동물학대인데, 그냥. 노란 딱지 본다, 100% 내 영상에. 야, 내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쩔 <웃음> 수 없어. 너희 집은 이제 거기야. 우슬리. 약간 우, 우? 그런 거 같아. 약간 구물 진짜 구물 같아. 그냥 갇혀서 못 나오는 느낌이다. 응. 진짜 시끄럽긴 시끄럽다 활 아마 거기 있을거야 5마리면더 넣어보자 오! 얘밤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봐 얘네들이 어 거미가 좋네 얘다 한쪽을 보고 있는데 됐다 실주 터째어한 명만 풀은 다음에 어디로 가나 볼래? 아. 아 쟤네들 맥퍼 다른 데로 이동한 이동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면 도끼로 때린다 너그 하고. 야, 이... 아, 누구 하나 때렸지, 너? 가라고. 누구 때렸는데? 안때렸다 하지. <웃음> 야, 밥, 밥으로. 뭐라고? 밥, 밥부로 얘네 때리면 어떻게 돼? 너네 도망도 못 가, 너네. 맞다, 이거 양동이 있잖아. 어. 양동이로 물고기 누르면 물고기 버울 수 있어. 대박이네. 조용히 하라고. <웃음> 야, 이쪽으로 오면 지집 있는 데로. <웃음>